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어, 번이번 시간에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전번 시간에 만들었던 VM 인스텐스에다가 저희가 디스크를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음, <웃음> 전번 시간에 저희가 컴퓨팅 엔진에서 VM 인스텐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우리 도커 만들고, 그 다음 외부 IP에서 붙는 방법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스텐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은 어, 우리가 만들 때 이제 부트 디스크 하나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안 프로젝트 인스텐스 1 해서 10기가 정도 할당된 표준 연구 디스크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10기가로 충분치가 않죠. 요거는 말 그대로 운영체제 인스텐스를 돌리기 위한 목적에 그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 만들 때부터 용량을 크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요거제말 그대로 부트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디스크를 하나 추가하려기 위해서는 컴퓨터 엔진에서 디스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미리 디스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VM 인스텐스 아까 그 수정 페이지에서 새로운 디스크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건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디스크 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디스크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웃음> 자, 디스크를 하나, 여기다가 이제 보안 프로젝트 디스크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스턴스 추가용, 예, 네, 추가 디스크.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형 쪽에 보면 표준 연구하고 SSD 연구가 있습니다. 어, 당연히 얘가 좀 비싸 보이죠. 네, 비쌉니다. 그다음에 리전 내에서 이 디스크 복제 네, 이거는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 하나 더 이제 복사를 하는 거죠. 네, 복사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인스텐스 만든 곳에다가 동일하게 만들기를 좀 추천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뭐 사고가 있으면 은 리전 내에서 이 디스크 복제를 해주시면 은 예, 다른 곳에다 또 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냅샵 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냅샵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여기 스냅샵에서 배우겠지만 은 이거를 일정을 만들면 은말 그대로 디스크 백업을 자동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어, 어디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아니 어, 어느 정그 주기로 에 어느 주기로 요 디스크를 이제 어 이렇게 만들어 될 것이냐 스냅샵들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혹은 어스냅샵이 어느 정도 넘고 차면은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불필요한 용량들이 있죠 그러면 언제 이렇게 지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디스크라는 것은 별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백업용이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나중에는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적인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라고 있는데 이미지하고 스냅샷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리 만들어 낸 것을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이게 빈 디스크가 아니고 이제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중요한 파일들을 넣고 이제 배포를 하는 것이죠. 예, 배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냥 완전히 어, 만들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복사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개념이 조금 다르긴 다른데 아무튼 공통적인 것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디스크에다 붙인다 빈 디스크는 그냥 포맷만 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라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00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200 정도로 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100 정도로 낮추면은 얘가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읽기, 그 다음에 쓰기 이런 것들 처리량들이좀 낮아지죠. 확실하게요. 그래서 200 정도로 잡으면은 그나마 기본적인 예상 성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항상 이야기했지만 그 대신 비용이죠. <웃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맷하지 않은 디스크를 만들게 돼요. 어,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대해서 브레이크 포맷을 라고 마운트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 리눅스 사용하는 것처럼 예, 거의 동일하게 예,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들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요 디스크에 대한 무리 평가만 크리딧이 사용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크리딧 거거에 예, 사용됩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러면 이제 하나가 이렇게 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큰 시간은 걸리지는 않습니다. 바로 거의 만들어지고요 음. 자 그러면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만들었으면 은 vm 에다가 저희가 어, 추가를 할 겁니다. vm 에 추가할 때는 들어가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쪽으로 들어가시면 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 누르시면 은 여기에서 디스크 추가가 있습니다. 어, 이 디스크 추가할 때는 이새 디스크 추가하고 기존 디스크 연결이 있는데, 새 디스크 추가는 아까 저희가 디스크에서 추가한 것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 최대한 저는 여기 디스크 쪽에서 이제 다 추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여기서 그런 기존 디스크 연결을 하기를 어, 추천드려요. 을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디스크 만들면 은또 이제 또 관리, 네이밍 관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웃음> 자,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어, 이야기하면 은 저희가 만들 때 보안 인스텐스를 하나, VM 인스텐스를 만들 때 이렇게 디스크, 디스크 삭제하고 디스크 유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디스크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인스텐스는 어 저희가 어차피 부팅용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이분 VM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삭제하는 삭제하는 것이 맞겠죠. 예, 네, 삭제하는 것이 원래 이론적으로 맞겠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이 부팅되는 요거에서도 중요한 정보나 아니면 이제 설정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어,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디스크 유지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기존 디스크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디스크 누르시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디스크가 하나가 이렇게 생깁니다. 아직은 연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가, 예, 기본적으로 디스크 유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음, 물론 이것은 이제 백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별도 어떤 저장장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이 어, 인스텐스가 삭제될 때 같이 삭제되버리면은 어,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유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클라우드잖아요. 예,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남아있으면은 무조건 돈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인스텐스를 지웠는데 요 디스크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로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조금 그렇게 아주 비싼 돈 아닌데 예전에 아마존 AWS를 사용을 했을 때 저도 인스텐스를 지웠는데 당연히 다 지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디스크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상당히 큰 에, 금액들이 결제가 됐던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주의하시고 항상 요요 요 별도로 만들었던 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스턴스를 지우거나 에, 연결을 해제를 했으면은 나중에 꼭한 번씩 정기적으로 디스크 쪽으로 가서 안 쓰는 것은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완료를 누르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디스크가 추가가 됐고요. 음, 이렇게 디스크가 추가됐죠. 그 다음에 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인스턴스에 추가까지 했기 때문에 어, 이 작업은 여기에서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은 직접 SSH로 들어가서 어, 디스크가 추가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 것이고요. 요번 어, 시간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디스크 확인만 하고 여러분들이 포맷하고 마운트하는 것은 예,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 이게, 예, 예, 콘솔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조금 반응이 늦어요. 예, 그거는 감암을 하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콘솔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직접적으로 여기 호스트 OS에서 어, 원격으로 s s h 를 키값을 받아가지고 붙붙기도 어 하고요. 아니면은 어, 우리가 SDK, 구글 클라우드 SDK를 받아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SDK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F d 디스크라고 하면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 얘는요. 그래서 수도 F d 디스크해도 되고요. 아니면 수도 SU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 F d 디스크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 d 디스크 그 다음에 마이너스 L 이렇게 정보를 보시면 은 여기는 이제 첫번째죠. 네, 첫번째 10기가에 대한 어 우리가 하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은 저희가 어 이제 추가한 SDB 쪽에 200기가 정도의 하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맷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나중에 아니 포맷이 파티션을 나누죠. 예, 파티션을 나누고 그 다음에 포맷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파티션 같은 경우는 SDB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파티션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눅스하고 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찾으셔가지고 예, 진행을 하시면은 어, 새로운 디스크를 이렇게 어, 완벽하게 인스턴스에 다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것이 있죠. 만약 하드 디스크를 이제 삭제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하드 디스크를 삭제를 해서 하려고 하면 삭제가 안 됩니다. 연결된 디스크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스턴스 인스턴스에 어, 연결이 되어 있는 하드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처럼 수정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어, 여기에 수정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기존 디스크 있죠? 이거를 이제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삭제를 하고 저장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해제가 됩니다. 요거는 정말로 이제 외장하드를 띄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백업용으로 놓거나 아니면 정말 요 외장하드를 그냥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할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지금 남아있죠.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텐스를 지웠다거나 아니면 뗐다고 해가지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삭제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누르면은 이제 삭제가 비활성화되 있는데 기존 거붙으죠 얘만 누르면 삭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삭제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셔야만 이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비용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인스턴스에 새로운 디스크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디스크를 우리가 삭제하는 그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스냅샷과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